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에 재미있는 영상이 있다면 하스펀주콘.co.kr로 제보해 주세요.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 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껴 놓죠. 이거 역능 여기다 꽃기 너무 싫어요. 전투가 끝나면 2% 더 차고 일단 황 뭐야 이거 왜 받아 왜 이렇게 빨리 바뀌 이거? 아 아니, 이거, 불안, 브란, 불안에다가 그림자 이거라, 아, 아하. 우승할 수 있는 영웅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지 않나요? 바로 가져오지 않나? 아니, 바로는 아니야? 공을 만 되잖아. 일단 장가 볼게요. 아니 씨, <웃음> 그나마 이타이든 게 어디에요? 오케이 물을 가져오고. 어 내지. <웃음> 힌트는 살 거예요. 빨 와 이거 사기치는 영웅은 더 사기치게 되어있네 개꼴딱이긴 하다 영웅을 쓰고싶은데 이반타는 이걸로 뽑아. 파이릭 괜히 쓴것 같아. 아파이릭 그냥 아낄 거야 한 한턴. 편, 한 편도 아낄 거아요아 무르 무르 가져오길 원했는데 무르나 종합치 가져오길 원했는데. 사실 융합치도 아니요 물을.. 물을 말고는 없긴 했어 물이나 망군 망꾼? 근데 망군도 상관없지 물이나 산슬지폭풍 아니면 별로 의미 없었네 계속 터지면서 아니 개극혐이야 아 진짜 야 이거 완전 낭만 덱인데 근데? 야 이게 다 나왔냐 얘는? 이걸 다뽑았네 얘는? <웃음> 레전드 그 자체 야, 실력이 좋다. 엄청난 실력. 개극혐이야. <웃음> <웃음> 이겨도 못 이긴다고. 아니, 씨. 시... <웃음> 아니, 개극혐이야, 배경이 <웃음> 진짜. 복사 어 왼쪽 두번 치면 되긴 해 아! 어림도 없지 대극혐이네 진짜 겁나 <웃음> <웃음> 극혐이야 어, 얘 켈터한테 졌어 <웃음> 일단 일단 모르겠고 일단 올려보고 야, 황금 액무 필요 없지. 일단 얼려. 자, 얼방 들어가자. 얼방 사방매 좋아요. 얼방 걸려주냐? 한번 얼방 돼요. 아, 니 미친놈, 성기가 비밀만 봐. <웃음> 에서 죽었나? <웃음> 아니면 그냥? <웃음> 어 아닌가? 야, 근데 지금 이길까? 약간 보이는데? 어 잠깐만, 아 이길까 보인다. 어 여기지? 치... 어? 아 진짜 이겼네요. <웃음> 진짜 이겼네요. <웃음> 야, 진짜 딱칠 땜이야, 딱칠 땜. 야, 이게 딱칠 때으로 이겼어, 진짜로.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아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안 되지. 그럼 나 너무 풀이야지. 오, 아지아 <웃음> <웃음> <웃음> <이 새끼 웃음> 뭐가 뭐가 터져도 돼뭐강구를 터져도 돼 어차피 뭐상관 없잖아 오 야. 야 하나만 터져봐 맛좀 보자 오 <웃음> 오메가, 오메가 터져라. 이거 터져라, 터져라. 아까 비안 터지나? 아, 까비불핀이드 만들 수 있었는데, 아람제 폭탄으로... 라서... 얘, 리본 없는데? 누나가 죽었다. 허거 <웃음> 아니, 앵무 잘 합쳤네. 앵무 잘 합쳤는데? 허거 아싸, 이러면 세 마리 더 나오죠. 야, 개재미다 오야아 이거 리븐 두개 넣어서 이겼어 리븐 하나 넣었으면 이거 업보로 죽었을거인 이 리븐이 인재용? 인재용 아 너무 좋다 이거 오히려 황금 리븐까지도 필요 없어 쌍리븐이 더 좋았어 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돼 <웃음>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현실이라고. <웃음> 이게, 이게 현실이다.